조국 청문회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보면은 의혹 제기는 있지만 그 의혹 제기를 뒷받침 만한 증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 것인지 아니면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인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낯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하다라고볼수 없죠. 그 다음에 웅동학원에 대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승소한 이후에 그러면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입증도 없이 무조건 이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짜고 치는 소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동생 내외가 이혼을 했는데 만나더라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소중한 손녀고 저한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겨요 너무 일방적으로 검증 안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